9일에 방송되는 미스터트로트는 본선 3차 메들리 팀 미션이 진행됩니다.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목소리로 데스매치 톱3에 오른 수목화 보이스 송민주는 각자 개성이 뚜렷한 멤버들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며 선율, 마스커강 하동근, 오찬성과 함께 뽕플릭스 팀을 구성하는데요. 이들은 고음부터 저음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목소리와 힐링부터 미성, 동굴, 구수함, 감성까지 다양한 색채를 앞세워 여러 장르를 포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메들리팀 미션에 돌입한 뽕플릭스는 설언위 캠핑으로 팀워크를 다진다고 하는데요. 멤버들의 몸 보신을 위해 수준급 요리 실력을 뽐낸 대장 송민주는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소울푸드로 멤버들의 마음을 달랩니다. 그런가 하면 참가자 중 최연장자인 48세 김용필과 최연소인 10세 황민호가 한 팀을 이룬 미스터 뽕샤이는 다섯 남자의 사연을 노래에 담은 무대로 메들리팀 미션 1라운드에 나섭니다. 미스터 뽕샤이는 김용필을 필두로 황민호, 호떡집 꽃대디 이하준, 시원한 가창력을 자랑하는 고정우, 정통 트로트를 구사하는 진해성까지 다섯 명이 속한 팀인데요. 이들은 트로트 멜로디를 통해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탑 25가 펼칠 진검승부, 본선 3차전 메들리팀 미션의 치열한 레이스는 9일 밤 10시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